서구, 남구는 거래량이 없고요. 그리고 뭐, 동구, 수성구, 북구 정도 일부 고만고만하게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 1월 달에 시지 효성 백년 가약 1단지가 5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보시는 건 35평이고요. 이 거래량이 많은 곳은 48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평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면 최고가가 6억 6,3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지산 2단지 1억 6,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2억 7천에 거래되었다가 계속해서 한두 개 정도 거래에 대해서 마지막에 1억 6,500 거래되었고, 수성 뷰헬 리브파크 참, 이름도 어렵네. 자, 5억 3,491원이 뭡니까? 자 예, 뭐, 거래가 없었는데, 뭐, 요게 다네요. 이름도 어려운데, 거래도 어렵네. 자, 범어 풀빛째 34평에 8억 1 0 0 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34평 기준이고, 여기는 32평 기준입니다. 서3네평 기준을 보게 되면 뭐 일부 거래가 좀 있었다가 뭐 최고가가 지금 10억 가까이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2억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억 2억 떨어지는 건 여사죠. 그리고 1억 2억 상승하는 것도 여사였습니다. 돈 벌려고 하다보면 1억 2억은 정말 큰 돈인데 뭐 벌때도 1억 2억 2 3억 3 4억 잠깐 버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도 1억 2억 3 4억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돈 벌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돈을 또 쉽게 까먹느냐에 싶은 생각도 들고 돈의 가치가 이렇게 없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다음 12월 말일날 가든하이처 43평 1 0억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뭐그 이후에는 거래가 크게 없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억에 올라갔던 아파트가 그냥 1억 떨어졌다고 거래가 또 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상동 리브아크로 바트였다 어렵네. 31평에 3억 실제 거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쪽으로 올라갔었는데요. 마찬가지 많은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황금동 마찬가지 힐스테이터 6억 9,700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 최고가는 10억, 아, 이건 34평, 이건 33평. 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34평, 33평. 10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9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촌동, 만촌역, 태왕 아너스, 주상복합으로 9억 4천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이거는 뭐, 그 전자의 거래 자체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만촌 삼성 그린 코아에듀 파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북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칠국 한양 2차 같은 경우 9,200만 거래가 되었고 사수동에 거모서한 이당 같은 경우는 29평에 2억 2,500 거래가 되었죠. 여기는 29평, 이기 여기 33평이 거래가 많이 됐는 것 같아요. 최고가 3억 7천, 계속해서 하락하지만 3억 천, 그리고 고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뭐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41평에 6억4955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35평 마찬가지 최고가 7억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5억3천으로 하락하고 있고요서변동 동서변 월드메리디안 같은 경우 만 7평에 3억9천이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 거래 없이 그나마 뭐 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뭐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경동 대광 로즈비앙 드 퍼스트 하다 이름 어렵게 만들어놨네 41평에 4억6천 거래가 되는데 마찬가지 기존에 거래가 없었고요 동천 골드빌 이름 좋습니다 자 최고가 2억2천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한데 가격이 내려도 뭐 2억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동천동 마찬가지 영남타운 1억1250에 거래되었는데 최고가는 1억8천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암동 화성 그랜드 파크 같은 경우 32평, 32,800 거래되었고, 최고가는 4억 2천에 거래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침산동 마찬가지, 화성 파크 드림 같은 경우 26평에 3억 7천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읍내동의 SD I 프라임 강북, 33평에 2억 7,500, 최고가는 어, 3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뭐, 들쭉날쭉 합니다. 들쭉날쭉. 이런 그래프에 조금 뭐, 쉽지 않는데 보기가.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 한강 같은 경우 24평에 1억 4천 6백.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죠. 최고가 뭐, 1억 5천 내리지도 별로 안 왔고, 올라지도 별로 안 왔습니다. 칠성동 2가에, 칠성동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 35평에 3억 8천 5백. 최고가는 4억 9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대현동, 대현 뜰란세 같은 경우도 33평, 3억 500 거래됐는데, 최고가는 3억 6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현재 연은 33평이고, 여기에는 23평입니다. 33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뭐 4억 1 천만원, 4억 초반에 거래됐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데, 3억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태전역, 뉴클래스, 뭐 도시형, 도시형이면 이거 도생이란 말인가? 도생이면 도시형 숙박시설을 도생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단 뭐 상한가나 하한가 큰 거래는 많이 없었고 마찬가지 금액대도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천동, 화성센터를 팔크 같은 경우 33평에 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32평은 최고가 4억 2천에서 현재 3억 2천으로 가격이 내리고 있고요. 다음은 침산동. 명성 프로죠. 34평, 3 8 0 0 거래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일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가 최고가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아파트 거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1월 복무동에 협성휴포레, 이샤폴리스 같은 경우 43평에 4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34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5억 7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43평 같은 경우는 큰 거래는 없었는데 최고가 7억 2,9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갑자기 4억 7천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묘동의 LH, ULCT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도 없고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은 1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공무동 이시아폴리스 더샵 4차 34평에 3억 2,500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최고가는 4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신남동 동대구 해모르 스퀘어웨스트 이름도 참 깁니다. 23평 3억 6,800 거래가 되었는데 큰 거래는 없었고 최고가 4억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동대구 해모르 스퀘어 23평 29평 틀리죠. 29평 같은 경우는 4억 5천 그리고 최고가는 4억 9천에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2년 12월달에 신천가람타운 같은 경우는 2 6평에 1억 8,500 거래가 되었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는데 26평 최고가는 2억 4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동대구 반도 유보라 26평 3억 1,900에 거래되었는데 33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 6억천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6평을 수동으로 확인해서 보게 되면 최고가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3억 1천 9백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효목동에 동대구 2차 비스타동 같은 경우 30평에 4억 8백 3십억 4억, 4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뭐큰 거래 없이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신천동 신천사이 같은 경우는 34평에 3억 9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34평 4억 9천짜리가 최고가가 5억 7천 5 0이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공무동 이샤폴리스 마찬가지 34평 3억 4천 3 0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5억 7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구는 23년 1월에 첫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봉독동에 있는 압산 봉동 영무 예다음 33평에 4억 5천이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거래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12월 달마찬가지 복동동에 압산 태왕 아너스 33평에 3억 7,850. 천백마찬가지큰 거래가 없었고요. 그리고 봉독동에 33평. 봉독 2차 화산파크 드림 4억 3천6 0의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천동에 강변타운 23평에 1억 8천 2 0에 거래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최고가는 2억 9천. 이야,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네요. 그리고 봉독동 18평에 9 5 0 0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 28평에 3억 7천 2백인데 거래량 많이 없었고 최고가 5억 7천에서 마찬가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명동 교대역 동선 프라임 36.5 사람 체온을 만하는 것 같은데 29평 3억 5천 6백 사람 체온이 떨어집니다 최고가 4억 8천에서 뚝뚝 떨어지죠 큰 거래 없이 떨어집니다 이거 사람 여체온으로 죽는건 아니겠죠 다음 봉독동의 앞산산이 다음 3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27평 기준으로 3억 2천에 거래가 된 곳이고 현재는 31평 기준인데 최고가는 5억에서 갑자기 뭐큰 거래 없이 3억 6천 5백으로 떨어졌습니다. 27평을 봐도 큰 거래는 없고 최고가 4억 2천에서 3억 2천으로 요즘에는 20평형 때도 뭐 잡으면 4억 5억 최고가가 뭐 6억 7억도 올라간 게 있어요. 우리가 국민주택 이렇게 해서 실평수가 25평, 분양평수가 32평, 3평, 4평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민주택 이하의 25평 분양평수 파트들이 기본 4억, 5억입니다. 이거 참 기가 잘 오르시죠? 다음은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에 23년 1월 달에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엑스디움 센터를 동인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몇 명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유가 가격이 그나마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가격을 보겠습니다. 29평 4억 9천 595만원인데 최고가가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똑같은 거래가죠. 근런데 같은 29평 29평 8층1 4층인데 4억대인데 이게 저렴하단 말인가요? 33,4평이 아닙니다. 2 9평에 4억대 중후반인데, 이게 왜 저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다음, 남산동에청라헬스사이 같은 경우 23평에 3억6천, 여기는 32평입니다. 최고가 9억2천, 오이구야, 9억2천32평에,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해서 5억4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30일에 엑소디움 센터를 동인 29평 3억 8천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엑소디움 센터를 동인 이거는 어디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1군 2군 브랜드를 억수로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이 되네요. 대봉동, 더샵, 리비테르 2차, 32평에 3억 7천 뭐큰 거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1군 브랜드, 2군 브랜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대구에서 화성이나 아니면 우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군 브랜드, 2군 브랜드를 얘기한다는 것은 또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1군이나 2군 브랜드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다. 급변하는 부동산의 브랜드 가치까지 더하기 때문에 장기간 미래를 보려면 뭐 1군이 좋다 2군이 좋다 이런걸 떠나서 나름대로 아파트 직가를 생각할 것 같으면 1군 브랜드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와 금액이죠 다음은 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거래가 전혀 없었고요 작년 12월 달에 거래된 것이 두리스 타이리스 같은 경우는 35평에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뭐 내역 자체는 나오지 않고요. 다음 평리동 19평에 4억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최고가는 4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도 유보라 센터 29평에 3억 5천 최고가는 4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큰 거래 없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 서대구 역사 서이다운 퍼스트 같은 경우는 30평에 3억 7천 큰 거래 없이 최고가 도뭐 거의 뭐 많이 올라는 갔는데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그 하다 가 그냥 가격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서대구 ktx 영무회담 23평에 3억 23평에 기본이 3억 이네 그리고 최고가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현재 33평 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3억 후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 거래가 어느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4평에 26,930 최고가 3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33평 35,870 억 최고가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내당동에 동아타운 30평에 3억 8백 이거는뭐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뭐 사야 되나 그리고 평리 롯데캐슬 32평에 2억 9천 5 0 그리고 51평은 최고가 5,0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32평에 2억 9천 5 0입니다 마찬가지 서대구 KTX 영무회담 KTX 영무회담이 거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억 7천, 그리고 중리동에 롯데캐슬 29평에 3억 1천 5 0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죠. 최고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 서대구 영무예담. 자, 서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1월 달 최근 대구 아파트 거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파트 거래가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달서구와 달성은 일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북구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다리고 있거나 더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